자, 1부터 하겠습니다. 1보 100개 뭔가 불네 스몰스몰 두번째 또 보라색 세번째 오! 밥다! 라색파스 잠시 보첫색파니다 미실리스, 유자네졸네요족하 첫살은 자칼이었습니다. 네 번째입니다. 40포 40포 처음에 필 그림은 아니고 기블리 쇼 비용? 비를 얻었습니다. 좋아요. 좋았어. 오십 분이다. 황갑빛이안 나오고 보라색에서 바뀌냐? 오 왔냐? 엘리션. 뭐가 바꾼? 아 헬론이네요. 핸룸! <목소리> 이제 필끄리 필끄리 꼬부! 꼬부! 꼬부! 제가 지켜줄게요. 제가 지킬게요. 일단은.. 진짜 이번에 진짜 진짜 지진이 인류에게 들려주는 겁니다. 그게 명령 아, 필그림이 나오긴 하는데. 아저씨. 이다케로카지 연희입니다. 와요. 수 있어. 비유, 넌할수 있어. 할수 있다. 신비유, 넌할수 있어. 제발. 지금. 난 아, 테트라. 루피입니다. 루피 로피 성돌인가 이제? 아, 테트라. 오, 슈가 나왔다. 이번 우위는 뭐지? 슈가다, 슈가. 슈가 좋아요. 음. 자, 보라색 자, 이제 마지막 시법입니다 아, 마지막 네, 한번더 남았다 한번더 남았어 자 돌자 이글 아 이글이 리타입니다. 저는 리타가 아딱 삼돌이 됐네요. 자 갑니다. 이제 이게 본방이죠. 갑니다. 이게 본방입니다. 이게 본방입니다, 여러분. 하, 일단 한번 시작합시다. 아, 첫 번째 픽돌뉴뉴 뉴 소다입니다. 오늘 그 메이드 카페가 열렸잖아요, 여러분. 뭐였지? 아오이시쿠나레였나 갑니다. 이십보. 자, 이십보. 오이시쿠나레. 아저씨. 오이시쿠나레. 탈짜리를 쥐었다고 그 검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 이제 나도 콩업진 탈줄이야. 야 도로시 아 도로시 뽑아야 되지. 우러라 신비. <웃음> 여러분 저 드디어 업진에서 탈출했어요. <웃음>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명령만 아 <웃음> 이번은 테트라네요. 도로시가 나와야 되는데 도로시가. 테트라가 좀 많이 나오네요. 이렇게. 네. 기쁜 소식으또 톡방에 이제 <웃음> 오 계셨군요. 자. 아, 나뭐 뽑혔는지 세다가 까먹었어. 지금 먹어야 홍련을 뽑을 수가 있대. 근데. 40법인가? 안 나오기 시작했네. 좀 많이 나오긴 했지. 아 도로시 마일? 아마일지 그럼 나 법이 몇 법이나 하지? 나, 그거, 나 사실 홍련을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근데 뭐 홍련을 위해서 더안 뽑아도 되지 않나? 명함만 딸까요? 명함을 따는데 200, 200 곱하고 그런 거 아니야? 아, 지금 무득으로 지금 한... 지금 7 0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? 어 흐름이 끊겼어. 잠깐, 막공시이 나온 순간 모든 게 모든 게 사라진 시 같은 기분이었시 지금. 다시시시시다 총련 <목소리> 하나 더 안되겠니? 내가.. 아 그래.. 괜찮아.. 응. 아 확실히 필그림이좀잘 나오는데 좀.. 꽃기를 더..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.. 어떻게 생각해? 꽃기를 멈추는 게 맞아? 아1 1부 가지고는.. 600 채울까? 600까지만 할까? 그러면 물 들어올 때도아야 돼요. 아니 바이킹이 왜텃밭에다 말하는 거야? 근데... 아... 야, 그래, 오늘은 좀잘 나오는 거 같은데? 여기서 왜또 테트라야, 슈가. TV 좀 보고 있다. 아, TV를 본다고요? 그 방송을? 깜짝이야. 아, 좀 설렜는데. 슈가는 뭐. 이, 좀 이제 디거가 좀 편해지면 좋긴 하겠네요. 디거를 너무 좀 짜증나가지고. 네. 맡겨만 줘. 아!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근데 테트라 많이 나오지? 오늘? 메이드장 아니 메이드.. 메이드는 직접 가서 볼 거라 괜찮은데 얘들아 근데 테트라가 아니라.. 그 다음에.. 30.. 아.. 로시는한개 먹었네요. 버그였고요. 아. 웃끼다 불살라버리고 싶다. 골드복 하지만... 아 하이몰드 사서 뽑아야겠다. 그러니까 도로시는 두 개인 사람이 없네. 아 확률! 61% 야하!